운동장으로 집합! 오케이대상이 okay. 집합이 집합이되상이이들을이라을부르고부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나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기 k a y Okay. Okay. Okay. Okay. 돼? 안 돼? 네. 돼? 네. 부자들의 무임이 네. 고향이 네. 서울인 사람의 무늬? 네. 네. 네. 북한산과 높이가 비슷한 산들의 무늬? 네. 크기가 작은 사각형들의 무늬? 1보다 네. 큰 정수의 무지몇 네. 개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네. 보통 집합을 대문자 A, B, C 등을 사용해서 나타내요. 네. 원소는 소문자 A, B, C 등을 사용하여 나타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원소 A가 이 집합 A에 들어가 있다, 속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해요 네. 네. 속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네. A가 B의 원소다 A가 A 집합의 원소다 네. A는 A의 원소가? 네. 아니다 네. 앞에 AZ에 일까니까 B로 바꿉시다. 네. 대수. 네. 우리 요거를 포크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포크. 포크. 자 그럼 이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 뭐 있을까? 뭐뭐할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만화 영화로하세 슬램덩크에 나오는 멤버들. 아 슬램덩크 멤버들 좀 그런데. 농구를 둘다 알지? 그니까 러 농구의 포지션 이라고 하면 영어로 쓸게요. 센터 파워포드스몰포드 슈팅가드 포인트 가드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원소를 쭉 나열한 거야 원소가총몇 개야? 다섯 개 얘를 나는 A라고 하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 얘는 이렇게 괄호를 잡아요 이게 집합기호입니다 무슨 기호? 집합기호 어, 집합 이 안에 이렇게 지금 원소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건 없는 집합인 거야 원소가 자, 얘를 똑같이 나타내고 싶어서 바를 씁니다. A라는 집합은 바, 오케이, 바를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오냐? 원소의 모양과 그 여기에는 그 원소의 조건이 오는 거야. 예를 들면, x 바 했어. x는 농구 포지션 x가 원소인데 네, 네. 그 x는 농구의 포지션이야 라는 말이야.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뭐 2의 원소 그러면 2의 약수 그러면 1 2. E. x 바 x는 2의 약수. 이렇게 네, 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n 다이어그램이란 원 다이어그램 그니까 도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거든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안에는 센터 파워포드 스몰포드 슈팅가드 포인트 가드가 있습니다 됐어요? 쉼표가 없기 때문에 듬성듬성 써주셔야 돼요 자 집합 그 다음 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확인! 양의 홀수 전체의 집합 A를 양의 홀수 전체의 집합 A를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요 내어라 양의 홀수 전체의 집합 그러면 원소나열법으로는 A를 1 3 5 너무 많잖아 땡땡땡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A는 X바 X가 원소인데 X가 뭔데? X는 양의 홀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집합들을 구분합니다. 집합을 구분하는데 원소의 수로 구분합니다. 뭐를 구분한다고? 원소. 원소의 수에 따른 구분을 합니다. 분류.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셀수 있는 만큼. 몇 개인지 딱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거 몇개라고 대답 못하지? 네. 이거 다섯 개야. 네. 네. 1, 2, 3, 4, 땡, 땡, 땡, 100. 그럼 100개잖아. 네. 많고 네. 적음이 아니라 셀수 있는 것. 유한계의 원소를 가진 것. 유한 집합. 세지 못하는 것. 지금 이거 양해 홀수처럼. 몇 개인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네. 무한 집합. 아까 집합기호만 있고 안에 원소가 없었던 것도 있지? 네. 그럼 뭐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요렇게도 쓰고요. 네. 요렇게도 써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안다 그랬잖아? 네.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없어. 없어. 0이라고 하지? 네. 0개요라고 대답하지? 어쨌든몇개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 중에 하나야 자그 다음에 그러면 원소가 몇 개인지가 궁금해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야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다 와서 이 집합에 대해 A의 원소의 수는 몇 개예요? 5개 자, 그럼 공집합은공집합은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0개입니다. 연계. 오케이? 네. 자, 확인 첫 번째. 10억 이하의 자연수. 유한이야, 무한이야, 공집합이야 유한. 유한. 유한. 1과 2 사이의 실수. 무한. 무한. 무한. 2보다 작은 짝수. 무한. 아, 유한. 공집합 음, 그치 아. 유한무한 공집합으로 구분지라고 했으니까 되셨어요? 네 그럼 개념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집합에 대한 얘기가 첫번째로 마무리가 된거고 집합끼리도 포함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은 1 2 4야 근데 B라는 집합이 1 2 4 8 16이라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포함되지. 이때 우리는 A를 B에 속한다라고 표현하며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무슨 집합? 어,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쏙 포함되거나 같아지는 집합을 얘기해요. 네. 오케이? 네. 그럼 봐봐. 세 가지 경우 중에 집합의 포함관계를 잘 보면 1번은 그림의 1번은 1, 2라는 걸 갖고 있는 A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되지 네. 그러니까 이건 A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야.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지. 네. 세 번째 것도 포함되지 않지. 네. 자, 이때 A와 B의 공통된 것 A와 B의 공통 원소가 없다. 이거는 저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먼저 나왔네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자, 이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4잖아. 네. 네.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해보자는 거뭐 A, B, c 를 해볼게요. <웃음> A, B, C. 자 우리집에 아빠, 밥순이, 실드러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집에 네. 몇 명이 살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물어봐요? 우리집엔 세 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집이, 우리 집이냐는 거야. 부분집, 합은 우리 집. 네. 다집 밖을 나갔어. 우리집 맞아? 네. 맞잖아. 비어있어도 네. 우리집은 우리집이잖아. 네. 아빠 퇴근해서 아빠 혼자 있어. 우리집 맞아? 네. 어, 밥순이 혼자 있어. 우리집 맞아? 실드러 네. 혼자 있어. 우리집 맞아? 네. 어나 쫓겨났어, 우리 집 맞아? 네, 네. 엄마 쫓겨났어, 우리 집 맞아? 네, 네. 아빠가 쫓겨났어, 우리 집 맞아? 네, 네,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거, 우리 집 맞아요? 네, 네. 이것들이 다 얘도 얘 부분집합, 얘도 얘 부분집합, 다 부분집합들인 거야. 네. 오케이? 네. 이때,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빈집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네. 그렇지? 자기 자신도 우리 집이야, 그치? 네, 네. 왜 저것처럼? 이런 모든 수의 약수고, 자기 자신도 모든 수의 약수인 것처럼, 네, 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네, 네. 자, 그럼 부분집합 중에,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좀 작은 느낌이잖아. 네, 네. 괜찮아? 네. 여기까지? 좀 작은 느낌이니까, 요만큼,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 뭐가 빠진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이 빠진 거지. 네. 오케이? 네. 네. 누굴 뺀 거라고? 네. 부분집합이 8개야, 그럼 진부분집합은? 7개, 나 자신을 뺀 거니까.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도 기본적으로 봤고요. 그럼 원소의 수, 부분집합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부분집합의 수는 원 추후에 일단은 밑에 확인 문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돼있지 셔러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있어? 요렇게 생긴 게 원소고 1, 2 이렇게 생긴 것도 원소지 네. 그래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지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1번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우리 집에 얘 살아? 어 네. 이거는 보자 우리 집에 요렇게 생긴 애 살아? 네. 아니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우리 집에? 아니요. 없지? 네. 이건 원소를 묻는 거야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요, 얘 혼자 들어와 있는 거 우리 집 맞아? 이거지? 네. 네. 이건 맞지? 네. 네. 이게돼 네. 네. 네. 그다음 1, 2 이거 야, 우리 집에 얘네 둘 들어와 있어도 우리 집 맞아? 얘네 둘만 들어와 있어도 우리 집? 맞잖아 네. 정신 못차리지 세번째, 네번째 1, 2에 이거는 원소지 네얘 우리집 사라 요거랑 똑같은거 네. 네, 이거 맞지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몇번이 틀린거야? 4번이 틀린거지 네. 5번 볼게 얜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자,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호로 쓴거야 이건 뭐야? 부분집합이지? 우리 집에 얘 혼자 있어도 우리 집 맞아? 네, 네. 맞지? 네, 네. 됐어요? 네, 네. 지금 서로소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제가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모한 같은, 같은. 어, 같은 아. 집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합의 상등인데 자 A가 B의 부분 집합에 들어가 고 B도 A에 들어가면 우리는 A랑 B를 어떻게 한다? 같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거기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집합이 있어요. A집합이 네. 원소가 누구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어딘지 어. 못 찾지? 네. B는 고... A +B. 아직도 못 찾지 구도형 A와 B가 같을 때, 자, 같다는 거는 원소들이 다 같아야 돼. 네, 네. 4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4. 4. 얘가 뭐야? 4. 4. 얘는 뭐야? 5. 5. 5. 계산해보면 5. A는 5. 얼마나 오더라? 3. 됐습니까? 네. 네. 자, 한장 넘겨보시면 구슬 테스트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 에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알겠습니까? 집합은 모임이고, 원소는 그 녀석의 대상이다. 네. 원소 나열법과 접권제시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집합이라는 게 뭐죠? 빈집합이 빈집합 빈 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없는 집합. 네. 부분집합이라는 건 우리 집과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했죠. 네. 부분집합의 성질과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는 겁니다. 네. 서로 같은 집합이란 원소까지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나열된 곤충에서 어떤 조건을 줘야 그 조건에 맞는 곤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고 이건 뭐 해보시면 되겠죠? 다리가 몇개뭐 이렇게 네. 자 그거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개념 유형 확인 학습 있을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거라 실수 투성일 텐데 물어보는 거 강추입니다 개념 유형 확인 학습하시고 채점 받으러 나올 거예요 시작해 아니 시작하란 말도 안하면 시작도 안해? 집합의 연산이에요 네. 네. 영혼 없는 대답 네. 새로운 걸 배웠고 새로운 걸 연산합니다 시합의 네. 연산은 첫 번째,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합집합 네. 네. 가운데 무슨 모양인지 알겠지? 네. A컵 B라고 해요. 이거는 X파 X는 A의 원소, 거나 X는 B의 원소다. 그러다 보니 문장에서 권하가 나오면 집합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집합 무슨 집합? 아, 교집합. 교집합. A, cap B라고 합니다. 영어는 언제 답다지 말아야지. 됐죠 X 파. X는 A의 원소고, X는 B의 원소입니다. 그리고가 들어가면 교그 집합으로 해석합니다. 네. 네. 다음 차집합 무슨 집합? 차집합 A, 차, B의 집합입니다. X다 X는 A의 원소, 고 X는 B의 원소가 아닙니다. 자, 합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면 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차집합은 A에서 B하고 겹치는 애를 빼준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A랑 B의 합집합이나 B와 A의 합집합은 같기 때문에 A합 B나 B합 A가 같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네. 교집합도 A교 B나 B교 A가 같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차집합은 바꿔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 여집합 A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컴플먼트라고 하고요. X다, X는 A의 원소가 아니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다 라고 합니다. 어떤 집합을 구성하는 전체라는 게 있어요. 전체라는 영역이 있다면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 있겠죠? 네. 이 바깥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Okay. 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 장 연산의 정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1, 2, 3부터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음,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야. 즉, 여기서만 생각해. 다른 숫자 없어. 자, 그리고 A는 뭐야? 3, 3, 5, 6. 3, 6, 9야. B는? 2, 4, 2, 4, 5, 80. 2, 4, 6 8 10자이 상태일 때첫 번째 A 합 B A 합 B 합 집합은 합치는 거죠 네. 네. 원소를 쓸 건데 작은 숫자부터 쓰고 싶으니까 2, 3, 4, 6, 8, 9, 10 되겠습니다 네. 네. A와 B, 교집합은 공통된 것만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 들어와? 6 A차 b 집합은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서 B와 겹치는, 얘를 빼는 거야 3, 9 B차 A는 겹치는 게 누구야? 6, 6. 얘를 빼는 거야 2, 4, 8, Okay. 네. 네. 자 그럼 A 여집합은 뭐냐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얘가 아닌 것들 네. 1, 네. 2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이데 애들 아니에뭐 문장 하나 끊을 때 네. 네. 네, 네, 네, 네 대답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대답이 너무 이상한 것도 문제잖아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 올게요 필요한 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A는 범위가 어디야? X파 마이너스 2 이상 5 이상 b는 x bar 2 이상 B2가. 7이야 자 a와 b의 합집합, 둘을 합치는 거지 네. 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5, 2부터 7이니까 중간에 아무이 네. 겹쳐질 거야 그림을 그볼게 그렇죠. a 와 B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 어딥니까? 2. 2부터 5까지 A차 B는 A에서 B를 뺄 건데 겹치는 걸 빼주는 거기 때문에 X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2가 들어가는 게 빠졌지? 그럼 안 들어가야지 오케이 네. okay.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가 아닌 걸 빼니까 네. X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라고 씁니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 다음 장 보시면 교환, 결합, 분배 있습니다. 교환, 결합, 분배. 잘 들으세요. 교환은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이 교환이고요. 결합은 뒤에 거 먼저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A합, B합, C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같은 거 A교, B교, C A교, B교, C 이게 성립한다는 건 그림 보시면서 판단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건 결합이고 분배는 분배해주세요 A합 B A합 C 교 A교 B A교 C 합 이것도 분배, 이것도 분배 자, 결합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 분배는 문장의 수가 달라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집합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누구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전부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얘도 뒤집겠지? A, B, B 여의 여면 A, 여, 합, B 여기서 얘기 안 드렸지만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거나 피자를 싫어하는, 피자,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A 피아,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밑에 연산법칙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너희가 이쁘지가 않아서고뭘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음. 18문제 푸는 2시간 걸리려는 놈도 있고 여기는 부담 없이 탐구하는 의미로 공부하세요 따라해 교교자합 자. 큰. 큰 교작 합큰 따라해 큰. 교작 합큰 교작 합큰교집합은 네. 작고 합집합은 크다. 크다. A 교 B가 A다라는 말은 A가 B에 비가 포함된다. 비가... 이건 왜 따라해? 어. 어, 정신을 안 차릴 겁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것 따라 하라고. 교집합은 작고 합집합은 크다. 교집합이 A니까 A가 작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작다고. 그래서 이걸 그림 그려보면 A랑 B의 공통이, A와 B의 공통이 저렇게 나오려면 A가 B에 들어가는 그림밖에 없잖아. 보시면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면서 푸세요. 네. 14페이지에 집합의 연산 법칙이랑 쓸데없는 타이밍에 내 자꾸 나오나 진짜 속 때려친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 있죠. 보이세요? 네. 이건 대답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A와 A의 합집합은 둘 중에 누가 큽니까? A A와 A의 교집합은 둘 중에 누가 작습니까? A 2번 A와, B,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지 맞니? 집합의 연산에 관한 성질 두 번째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누가 커요? 합집합은 큰거 묻는다고 했잖아 네. A와 이거는 둘 중에 누가 크냐는 질문과 같다고 공집합이 크겠니? A라는 집합이 크겠니? 뇌절이니? 네 무언가 들어있는 집합이 크겠니?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크겠니?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합쳐봐야 자기 자신이라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교집합은 뭘 물어본다고? 작은 거 누가 잡니? 이렇게 풀면 여기 있는 거안 외워도 된다고 그래서 줬어 근데 니네 줄 필요가 없는 거 같아 뇌를 사용을 안 하려는 거 같아 3번. A와, 합집합의 전제,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누가 더클것 같아? 전체. 전체. 그럼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누가 작냐고 물었잖아. 네. A. A겠지. A. 오케이. 네. 4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합치면 전체겠죠?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은 없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네.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여집합 기호가 홀수번 붙어져 있으면 그냥 여집합인거고 짝수번 붙어져 있으면 소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집합이 아닌 것은 전체집합이고 전체집합이 아닌 것은 공집합이다. 오케이? 자 7번은 외우세요. A차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꼭 A차 B라고도 알아야겠죠.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그럼 B차 C 0 구조상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네. 앞에 거 뒤에 거 가운데 교집합 뒤에는 여집합 네. 오케이? 오케이? 네 9번 8번 안했어요. 8번은 당연히 그냥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9번 교집합과 A를 비교하는데 교집합은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더 크지. A와 합집합을 비교하는 건데 합집합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이 더 크지. 교집합과 합집합의 포함관계는 합집합이 더 크지. 오케이? 그래서 교작합큰이란 얘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교집합에서 아까 안 했던 이야기 하나가 추가돼요 책에 써 주셔요 네.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들이 있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뜻이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 즉 공약수가 1뿐인 두수야그지 공통된 약수가 1뿐인 두수 얘네도 공통된게 없는거 오케이? 네그 공약수가 그니 그러니까 왠지 이거 느낌이 약수 느낌 아니야 1과 자기자신 1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너희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옆교실 넘어가면 6시부터 7시, 7시부터 8시까지는 요 사이사이에 있는 글들을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배운 데까지의 필수 의제까지 하고 가시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시면 1, 2차 확인 학습 프린트 번을드릴 거예요. 네. 네. 그거 풀어주시면 돼요. 1차는 조교생한테 많이 물어. 네. 2차를 다 막기 위해서 해. 네. 네. 알겠지? 형 이것도 성립해. 드모르간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드모르간처럼 네. 네. A차, A가 B에 들어간다는 거는 다 부정시켜봐봐. A, 여, B, 여. 뒤집어진다. 오케이? 전부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몇 가지는 외우는 걸 편한 것들이 있어서 외워버리는 거야. 나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리에 박혀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저걸 외우려면 어떻게 돼? 자꾸 보고, 자꾸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여기 지금 현재는 부담 갖지 말고 쿨라했어. 자, 확인 문제 볼게요. B가 A에 들어간대요. 누가 작아요? B가 작죠. 그치? 그럼 1번 보세요. 교집합은 작은 걸 말해야 되겠죠? B 맞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합집합은 큰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A죠. 딴건 모르겠는데 5번을 바라볼게요. 뒤집어지잖아요, 이거. B가 A에 들어가는 것을 뒤집어 버리면 A역 B역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이네요 네, 네. 그럼 지금 1, 3, 5번이 다 맞지 네, 네. 그 다음 교자카쿠에서 하나만 놓을게요 작은 거에서 만약에 요요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랑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 네.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다고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네, 네. 차지합이 뭐였냐면 A라는 거에서 B를 뺄때 B하고 공통된 걸 빼는 거지 공통되는 것 자체가 A인데 뭐.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 게 없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도너츠가 되지. 네. 네. 그럼 봐봐. 2번 봐봐. 누가 작아? B. B가 작아. 작은 거에서 큰거 뺐지. 네. 네.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 게없다 그랬지. 그럼 2번도 맞는 거야.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이제? 4번. 어, 4번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너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B가 A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 B는 A에 들어가. 근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그려봐. 그리고 A의 여집합을 칠해봐.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잖아, 그치? 요 바깥쪽이 되겠지? 그리고 누구를? A의 여집합이랑 누구를 뭐한대? A의 여집합이랑 누구를 뭐한대? A의 여집합, 나 지금 뭐하는지 아니? 얘들아 뭐하고 있어나? 확인 문제 몇번 하고 있어?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랑 뭐 할거래 누구를? B를, B를 합칠거래 네. 맞아? 네. 아직 찾았어? 네. 오 초등학교 3학년 수업하는 거보다더 힘들어 아이씨 16페이지 확인 문제요 보기 4요 네. 그림 그려서 찾아야 해요 원래는 근데 이 문구 네 글자짜리를 외워놓으면 굳이 안그려도 되는 상황들이 여러개가 보이지 그래서 준거야 자 넘겨보셔요 자 서로서로 표현하는 여러가지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있죠 네. 서로서라는게 뭐였어 A와 B, 의교 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였지 또 다른 말이 보이니? 뭐 A에서 B를 뺐는데 그냥 A예요. 뺀게 있어? 없어? 없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겹치는 걸 빼는 거니까. 네. 맞지? 네. 이것도 서로서의 또 다른 표현이지. 네. B에서 A를 뺐는데 뺀게 없어요. 그대로 B예요. 이것도 서로서의 표현이고. 네. 오케이? 네.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확인 문제는 위에 점검하는 거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배수집합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쭉 구슬 테스트 보십시오.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뭐예요? 그림으로 떠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여기 지우고 그림만 놔둘 건데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오케이? 네. 전체 그래서 자, 우리끼리 표현이 야 왼쪽 방댕이 왼쪽 방댕이 맞지? 네 오른쪽 방댕이 맞아? 네 똥꼬 그래서 네. 합집합은 어디야? 왼쪽 방댕이 오른쪽 방댕이 똥꼬 모두를 말하지? 네. 교집합은 어? 왼쪽이 나 교집합이 어디야? 똥꼬 말을 해자 그럼 A차 B는 A에서 B를 뺀다는 건 왼쪽 방정기 B에서 A를 뺀다는 건 오른쪽 방정기 교환 법칙이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결합 법칙이란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 계산 순서가 뒤로 간다 분배 법칙이란 연산자가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음, 기억해 주셔요 그 다음, 흡수법칙이란 이런겁니다. A와 A의 공통은 당연히 A잖아. A와 A의 합집합도 당연히 A잖아. 네, 이런겁니다. 10번,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가 작지?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겠지? 교집합은 A가 될거고, 합집합은 B가 될거고, 오케이? 그 다음, 11, 12번에 대해서는 얘기 안드릴거예요 배수집 파 네. 자 개념용 확인학습 문제를 푸시는데 어 안하는 녀석들은 미리 말씀 드릴게요 필수 예잭까지 해서 16번 안 해요 23페이지 16번 하나 안 해요 해볼까? 해보세요 뭐 어렵진 않을 거니까 이게 배수집합이래. 그니까 러 배수. k의 16번 보세요.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것은 ak라고 했어. 그럼 a 2는 뭐야? 2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거잖아. 네. 2, 4, 6, 8 이렇게 갈 거고 a3은? 3, 네. 6, 9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네. 그러면 a 2교 a3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인 거니까 네. 몇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겠지. 오케이? 그럼 6의 배수에 포함되는 건? 6의 배수는 6, 1 2이런 거야 그치? 그럼 얘의 부분 집합으로 될수 있는 건? 6의 배수, 12의 배수, 18의 배수 6의 배수들의 배수지? 그러니까 거기에 올수 있는 m은 뭐가 돼야 돼? m 자체가 6의 배수가 돼야 돼그 6의 배수의 최소값은? 야, 집중을 해야 되고 긴장하지 마 설명이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거거든? 네. 이 속도로 하다가 너 고등학교는 진짜 힘들어 네. 방금 내가 16번 설명하는 속도 정도가 일반적인 속도가 돼야 돼 네. 오케이?